오늘 12일 토요일 4시 15분입니다 하이홀 일찍 일어나면 일요일에 일을 일본 프로 출전하는성엽이 응원을 하도록 제가 오늘 일분으로 출국을 합니다 소금만 챙겨갑니다 어차피 가서 이틀밖에 안 있을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나? 네! 대박이야 아 공항 도착 아홉 삼분 비행기인데 여섯 시 반에 도착했다. 와, 우동 지리주. 이다다 맛. 이따다키ですね 도착했습니다. 아, 조용히 해야 돼요. 도쿄의 캡남. 어디죠? 롯폰기. 롯폰기. 내가 홍록기는 알아도 롯기 몰라요 사실. <웃음> 그냥 물어. 저는 그냥 전광판에 도라에몽 좀 나오고 짱구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막갸루상갸루분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일단 성엽이랑 저녁에 아마 저녁에 만나지 않을까? 제 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쌍전자특 목적지 없음. I c 이을을습니다 수신 엄0을 마감을 습니다을수을니다을을을을을을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자 아, 이하 네. 아, 스몰, 스몰, 이쁘게 네, 생기긴 했어요. 음, 청포구. 청포도 들어있는 거네. 음, 맛있네. 좀 달긴 하다. 한 2시간 돌아다녔는데요 언어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요 공항에서 했어야 되는데 유심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도 안 돼서 진짜 이번에는 처음으로 먹는 술이거든요 진짜로 살면서 진짜 고생해가지고 좀. 물 마셔. 라면의 신으로서 라신으로서. <라면에> 신으로서... <라면레> 오케어시어 오이씨. <웃음> 오이씨. 아주 맛있어요. <웃음> 아주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웃음> 한국 마켓이네요 한국 마켓이고 와, 막걸리도 있네 만약 지평선 막걸리 있으면 바로 사는데 이건 못참 지평선 막걸리 아카스 하남자특 테라사 그리고 몸도 필요하세요? 네, 본도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름이 미카예요? 미카예 미쿠예요. 미쿠? 네. 아, 미쿠님인데. 네. 아, 아니요. <웃음> 얘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찾아더라도 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찾아가서 해, 줄게, 해 드릴게요 네네 어, 연락처 받았으니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감사.. <웃음> <웃음> 저희 감사해요 저희가 어.. 제가 네. 이런 경우부 처음이라가지고 이게 나다 여기 저녁에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g s 미니스 t 아마 미니스탑에 가서 좀 대충 사왔어요. 이거는 뭐 도시락인데 뭐 족발인가 뭐시기랑 밥. 일단 밥이 있어서 샀고 라면은 또 제가 라면 진짜 알죠. 나 제가 라신이잖아 라면에 진짜 이가이는높은데 일본의 라면의 맛을 제가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내용물이 되게 많고 어요 면이 좀 이상하네. 이거 보세요. 오. 아이디케 상남자 특 선보다 아래다. 아 뜨거이. 아그겐쟁 라면 다시 땅나네. 국물은 오케이. 근데 면. 내 스타일은 아니고 타지에서 자기 자국 음식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죠. <웃음> 야, 이제, 이제 어린이 가, 이제 가격 한 나왔네. 그야본 적이 일주일 전인데 반 바뀌었네. 이제 또 이제 이제부터 갈증 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 아니 못 마시지? 아니 저는 저기 내일까지는 좀 마셔요 왜냐면 내일 저녁에 시합이어가지고 아... 아 어너 길게 안 하나 보다? 네난 아, 어, 난 이틀 했는데 이 단수를? 아, 아니 뭐 그렇게까지 <웃음> 안하도 사실 됐어요 아 어? 진짜? 이틀에... 이미 뭐, 몸이 다 나오신 상태였어서 아, 어. 어떠냐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뭐 신경쓰이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 그 중국에서 온 사람? 아못 왔어요. 아 비자 승인이 안 돼서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 야 이건 뭐, 뭐 어쩔 수 없지 승부의 세계인데. 아니 근데 갑자기 <웃음> 생뚱맞게 한 명이 왔어요. 아, 다른 진짜로? 사람, 헝가리에서. 개축 때도 심지 못 봤는데. 아, 갑자기. 오늘 갑자, 오늘 갑자기 도착했대요. 그 제가 생각했던 그 경쟁선 한명 있잖아요. 어. 그 사람을 아놀드에서 아놀드 클래식에서 이겼었어 이 사람이. 어. 그 사람이 갑자기 참전. 아 진짜. 근데 어차피 올림피아 목표라면 한 번쯤은 만났어야 돼. 아니 근데 가그내 이게 상금 카? 네아 일등 얼마냐? 이만 2만, 이만 2만 불. 와씨바디빌딩에서도 이만 불. 에휴, 세다. 에휴. 와, 와. 와, 와 죽인다, 형님 봐. 라이스, 이스 아니 일본이 가까운데 이상하게 힘들더라고. 아, 알지 힘들어 이 영어는 상관 없거든 근데 일본어가 <웃음> 진짜. 이게 아, 아니라 그 저도 느끼니 진짜 바보된 거야 느끼 이제 가서 음식 주문할 때도. 그러니까. 그이거 어? 응 응? 어? 응 어. <웃음> <웃음> 잘해 형이 뭐할건 없고 와서 아무것 끝나고 아또 와주신 거 봐요 누구랑 다르지 그런 애라 강민호 <웃음> <웃음> 와봐 응원 할게 그러고 마지막에 아, KTX 타고 가면 되나? 응. <웃음> 아 일단 오늘 일본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한 것도 없고 그냥 기운만 빠지네요 이장 이웃나라인 줄 알았는데 편의점 한번갈 때도, 화장실 한번갈 때도, 뭐 물어볼 때도 칭얼거려? 이따가심마스 네. 김치가 있어야 뭐든지 맛있기 때문에 네. 잘 보셨어요? 네 이거 계산해 주시고 네. 아 그리고 어제 저희 그... 난거 아니 아니 바꾼 거 바꾼 거니까 이그어 진짜 고마웠 아니요. 네? 아닙니다. 네, 여기 이게 전데. 네. 오. 그 보지 마세요. 일본 네. 한국 문화 이해를 못할수 있어. 맞잖아. 너 진문서 렸냐면은 소리 지는 거는 보 싶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나는 선사하고 싶어서 그런거지 네. 나를 희생한거야 인정하겠습니다 <웃음> 맞잖아 인정? 어 인정 기가 140... 140년? 전통의 <웃음> 장어치이래요 <웃음> 맛있다 음그 뭐야 일본 오면 꼭 가봐야 된다그래서 진짜 가기 싫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카페 가야 된대요 뭐시기 뭐, 뭐 메이드 카페인가 뭐시기 진짜 전, 저는 전 가져간 적이 없고, 잘 모릅니다. 난 오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조를 지키는 남자예요. 아, 예.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세요더이 아직 3분이에요. 자, 그 자꾸 시작이라서 대충 이렇게 그냥 떼우고 들어갈 것 같은데. Back of bicep. Yes. 성사야, y e 덕정야 멋있다! 올해지 전가가 문 한번 풀었어? 흐목소리밖에 안 들려 안 좋아할 줄 알았더니 지도 주저한다 <웃음> 맨날 경민이 뭔가 뭐시기 뭐시기 한다고 아니 경민이 전 단계까지만 엎드렸잖아 어, 경민이 <웃음> 엎드렸잖아 저는 딱 이제 크리스찬으로 쓰니까 모르고 딱 가지마 기분 너무 좋겠다 이게 무대에서 보면은 저기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근데 저기서 뭐하나 소리 이렇게 뚫고 나와 야야 끝났습니다 이제. 아, 일본에 이박 3일 체류하면서 뭐 되게 재밌는 일도 있었고 어쨌든 약간 좀 뜻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생 성협이가 제팬 프로에서 이득을 하면서 당당하게 올림피아 진출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뭐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많이 갔고 재미있었던 그런 썰건들이 많거든요. 제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 라레 오이시 라레 오이시 라레 오이시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라레 모